구독자 만명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오늘 했고요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카톡방, 텔레그램 통해서 명단 확인하시고 당첨자분들은 카톡으로 1대1 주시면 됩니다 축하드리고 당첨 안되신 분들도 다음 또 이벤트 있을거니까 기회에 노려보시고요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미래컴퍼니 9시 8분에 추격 단타 드렸고, 바로 13% 상승으로 상한가까지 마감해줬습니다. 월봉은 약별 돌파 초입, 약별 돌파 초입 자리 같은 타점에서 추천 드렸고, 추천할 때부터 이 차트 위치를 다 알려드렸죠.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였고, 이렇게 미래 컴퍼니, 1차 추격 매수하던가 2 5 0 0 0원 눌림 매수해라. 단타 정식 알람 사인 드리면서 일봉 위치, 월봉 역별 돌파 초이다 알려드렸습니다. 어, 이거를 한 번에 보자마자 알수 있으려면 화면 세팅을 이렇게 일봉 분봉, 주봉, 월봉, 호가창, 뉴스 한 화면에 다 보이게 세팅을 해놓으셔야 되고 모바일은 이게 어렵죠. HTS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1초만에 모든 걸다 분석이 가능하게 잘 세팅을 해놓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자주 보는 거 따로 채워 넣으시면 되고 요 화면 세팅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다음 루닛 10월부터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을 했던 역시 같은 타점이죠. 발목자리에서 추천하고 이후 정별자리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최대 140%까지 올라가며 역대 신고가 찍었고요. 3월에 일정있죠 다음 4이4 얘도 무료 추천 주고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계속 반복 추천. 최근에도 어, 추천드렸고 또한 다시 또 역별 돌파 초입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어, 자리에서 20% 주황색깔 상승이 나와줬고요 뉴로메카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밀리다가 역별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상한가 나왔죠 어, 유사 타점 역별 돌파 타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역별 끊고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2일 만에 24% 어, 이렇게 역별 돌파 초입자리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손절은 잡고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저스템 저스템도 역별 끊는 자리에서 추천 한번 다음에도 여기서 두번째 추천 이유도 반복 추천드렸고 얘도 동일하게 최근에 역별 끊고 한번더 올라왔습니다. 주요하게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세번 추천 타점 복습하시고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에코프로 17년부터 길게 좋다 말씀드렸고 20년에 역별 돌파 초입 나왔고요 이때 무료방 포함해서 다 길게 좋다 말씀드렸고 이유는 크게 올라가다가 하한가 나왔죠 이하한가 나왔을 때이 악재 하한가는 기회다 우상향 정석 종목이다 추천을 두번 드렸고 이때 기준으로는 390% 상승 이때 기준으로는 1300% 상승 그리고 또 최근에 정고 돌파하던 타점에서는 110%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치님께서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셨고 2월 9일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질문을 주셨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계속 추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쭉 홀딩하라고 말씀드렸고 11선 이탈 없이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9,100만원 수익 인증해 주셨고 분할 매도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물량 가지고 계시구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코스모 화학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무료 추천 길게 좋다 알려드렸고 다음 또 여기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였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한번 더 중장기로 재추천 전고돌파 하던 타점에서도 역시 추천드렸고 이건 엘리엇트파동을 주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1파 다음 2파 2파 눌림목이기 때문에 다음 3파가 나올 것이다 추천을 드린거고 3파가 쭉 크게 나와줬습니다 자 1파보다 2파가 더 크고 2파보다 3파가 더 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락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상승 3파 다음에 하락 3파가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신라젠을 과거에 추천하다가 이유는 추천을 하지 않고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신라젠 전체 월봉 차트고요. 그때 미친듯이 올라갔죠? 1500% 올라갔고 여기서 1파, 2파, 3파가 빠르게 한 번에 다 나와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전고 돌파할 때부터 추천을 드렸고 이유는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하락 1파 여기가 하락 2파 다음 하락 3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사백4 호재가 떴었는데 가짜 반등 확률에 무게를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연속 강한가가 나왔죠. 늘 말씀드리는 급등 후에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제자리 흐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재료만 보고 차트를 무시하면 이런 걸 당하게 될 확률이 크니까 항상 차트도 분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과거 사례 HLB. 여기 1파 확인하고 다음 2파 3파 나올 것이다. 이제 여기가 전고돌파하면 2파가 나오는 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장기 추천을 드렸었고. 다음 2파 하락 나왔고 바닥에서 3파 나올 것이다. 추천. 이때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운좋게 바로 쭉 3파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할 하락 3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추천을 흐리진 않았고 1봉 흐름 체크하시고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LNF 이번 상승으로 역대 신고가 찍었고 1000% 이상 올라갔습니다. 20년도에 스윙 중장기 모두 가능한 자리다 말씀드렸고 이때 배터리 대일정에 정리할까요? 라는 질문에 일정 상관없이 조정을 버티고 길게 보유가 가능하다 얘도 뭐 2차전지 쪽 우상향 정석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조금 느리긴 하지만 우상향으로 추세를 타다가 10조 규모의 계약, 잭밭을 터뜨리고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밀리고 또 반등 뒤에는 흔들다가 역대 신고가 나왔고요. 작년에 요구간 작년에 3월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악재로 하한가 나왔죠. 그 하한가를 기회로 보고 추천드렸는데 을이 악재를 피하고 싶으면 그냥 LNF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AD 칩스 겜 메우기 전고 돌파 자리에서 차트 추천드렸고 단기 50% 이상 상승이 나왔죠. 지금은 고점 찍고 16일에 고점 찍고 현재 박스 이렇게 박스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살짝 박스하단 이탈하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동전주기도 하고 3월은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동전주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도 이번에 흑자전환 하기는 했고요. 영업이익이 10억 다음 무료 추천주 로보티즈 얘도 역열 끊고 추세하단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역대 신고가 찍어줬습니다. 지금은 이전처럼 좀큰 조정을 경계해야 되는 자리죠 이전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빠졌던 구간이 있고 지금도 단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흐름 경계하면서 집중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저출생 이슈로 추천을 드렸었고 1차 목표가 찍고 반짝 하락이 나왔죠 근데 요 반짝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 흔들면서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살짝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월에 일정이 있으니까 저출생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요. 요 반짝이 끝이 아니다. 흔들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요때 매수했으면 10% 정도 눌림수익이 나온 상태입니다. 흔들면서 저출생 관련주는 더갈 수가 있다 제로투세븐도 요 반짝이 끝이 아니다 말씀드렸고 저점 대비 15% 반등이 나왔고요 다음 2월 27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상승 하락 나왔나 볼게요 무림페이퍼 시간의 상한가였고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960억 전년 대비 220% 상승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큰윗꼬리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5% 마감 이거는 분봉이고요 이렇게 반짝 상한가 갔다가 뒤에 크게 빠졌고 이때 추격하다가 물렸으면 골치가 아프죠 이 특성이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시고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시초에 잘 정리를 하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매일 시간의 상한가 종목 상승 종목들을 살펴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사기 종목을 피하기 위한 이유고요 사기문자 종목 여기 전고점 정도 맞고 떨어졌고 큰 그림에서 보면 계속 박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300원 이탈만 없으면 또다시 흔들면서 다시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 줄 수는 있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도 차익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일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유도 횡보가좀 길어지게 나오다가 다시 한번 더윗꼬리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다 이거죠 2300원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나마토건 시간에 9.5% 고가는 10% 종가는 7% 박스 상단에 유지가 됐고 뭐 크게 윗꼬리 주고 빠진건 아니고 살짝 밀렸고 박스에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승했던 이유는 이재명 악재 이낙연 반사 이익으로 이낙연 관련주 다음 무림 SP 무림 페이퍼 커플링이었고 얘도 뭐 당연히 정석 반짝이죠. 시간의 8% 고가 21% 종가 2% 다음 영우 DSP 시간에 6.7%였고 자율주행 로봇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소식으로 로봇관련주 강세 역배열은 끄는 상태고 121선 안착은 실패 고가 10% 종가 6% 다음 파이버 프로 시간에 6.4%였고 고가 10% 종가 부합 정석 반짝 얘는 드론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스페이스X 세아그룹주 납품계약소식 이걸로 반응이 나왔고요 다음 유로메카 시간의 6% 전기차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을 개발 하면서 역대신고가 찍어줬네요 고가 10% 종가 1% 장석 반짝 추천은 여기 여기 이렇게 주요하게 드렸고요 둘다 주요하게 역배열을 끊는 자리였죠 여기는 이렇게 끊고 여기는 이렇게 끊고 다음 루트로닉 5.4% 지난해 창사 일에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영업이익이 200억 전년 대비 130% 증가 고가 15% 종가 12% 뭐 크게 반짝한 건 아니고 작게 반짝 다음 남아 산업 남선 알미늄, 루 이낙연으로, 찔금 반장했고 PM풍년도, 김동현 관련주로, 이재명 반사이익, 주연테크도 이낙연, 조금 움직였고,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 이슈로 계속 상승파동을 보였고, 요 하단에서 계속 추천을 줬던 종목이죠. 시간으로 3.7%였고, 고가도 3.7%로, 정석반짝 지금은 121선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150원 지지 가장 중요하고 어 지키면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실 수 있고 이탈하면 크게 재료소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박스로는 이렇게 다음 무림 PMP HMB 디자인 로보스타, MDS테크, KPS, 넥스트칩, 범량건영, 유니드 뷰티 플러스 얘는 2.7% 상승이었고 고가 23%, 종가 18% 한동훈 관련주로 이재명 악재의 반사이익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다 한동훈 때문에 파동이 있었던 거고요. 자, 오늘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유니드 BT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작게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보통은 무림 페이퍼처럼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하락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숙지하고 평단에 따라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월 28일 시간의 특징주 C랩 9.8% 엔비디아 챗봇 관련 주고 출시 임박을 했다. 월봉은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와줬고요. 챗봇 관련으로 크게 올랐죠. 241선 정직하게 저항받다가 네번째돌파안착하고 상한가 그 이후에 추세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481선쯤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줬고요 역배열은 이렇게 끊었고 시간의 상승으로 27,300원까지 요정도까지 올라와줬고요 전고점 3만 원 초반 정도 보시면 되고 아, 그 전에는 가장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 여기 2만 8천 원 정도 두개 주요하게 저항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셔야 되겠네요. 꽤는 최근 박스 그리고 이렇게 박스. 추세 하다는, 요렇게. 다음, KTIS 6%. 1월부터 체폭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KT가 초고대 AI 서비스 상용화 추진을 한다. 월봉은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정배열 전환 한번. 그 뒤에 또 밀렸다가 박스 주던 중에 체폭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정고 돌파면서기존의또전고점인 5천원대에서 한번 밀렸고 일본은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이때 KT가 거대 AI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후에 계속 추세 타면서 올라갔고 연 추세는 요렇게 최근에는 고점에서 요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요렇게 돌파 안착한 자리에서 또 시간에 상승이 나와줬네요 4,900원까지 올라갔고 5,150원 윗꼬리 저항 보시면 되고 2 8일에윗꼬리 이후 저항 때는 월봉으로 가서 요때의 윗꼬리 가격 5,550원이 되네요 5,500원, 6,000원 이렇게 대칭으로 500원 단위로 보셔도 되고 단기평 넣어보겠습니다 단기평 넣어서 보면 11선 이탈 없이 꼭 추세를 타다가 여기서 11선 이탈한 차리한번 있었고 그 뒤에 21선 지키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현재는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요렇게 단기 지지 추세 보시면 되고요 다음 KTCS 얘는 시외 1.6% 상승 역배 끊고 박스 이후에 체보수로쭉 크게 올라가면서 역대 신고가 1봉은 최근에 고점박스 보여주다가 이 박스 하단 이탈 없이 빼곰 돌파한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또 나와줬습니다. 저항대는 5,920원 윗꼬리 보시면 되고, 또이 이후로는 역대 신고가라서 저항이 없습니다. 지지는 주요하게 5,000원, 4,580원, 2 8일의 시가, 그 다음에 박스, 기존의 박스 상단이었던 자리, 다음 박스 하단 이렇게 주의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라온피플 4% 카메라 모듈 골프 관련주인데 최근 챗포으로 엮여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기존 추천주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추천드렸고 좀 박스가 길어지면서 이후에 박스 돌파할 때또 재추천드렸고요. 직후에 크게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무상증자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일까지 정석하라 이후에 역배열 끄는 자리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121선 동시 돌파하면서 정배열 추세 이후에 엔패턴으로 1년선에서 24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역배열은 이렇게 살짝 끊어주는 자리 어, 요자리에서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와줬네요. 이것도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죠. 9,00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28일에 시가랑 저가를 1차로 지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다음은 481선, 그 다음 또2 7일의 시가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고, 저항대는 9000원, 윗꼬리는 9300원, 이렇게 9000원에서 9300원, 전고점 저항대 있고, 다음은 만원 정도, 그 다음은 11,000원 정도 천원 단위로 9,000원부터 천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9,000원 9,300원이 단기에 가장 강력한 저항대 다음 FN 리퍼블릭 3.5% 화장품 관련 주고 24일에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월봉이고 야 이렇게 쭉 빠지는 건 보나마나 적자 지속인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최대주주 변경 호재로 한번 튀었다가 크게 튀었다가 빠진 상태 이런 거는 관심을 좀 끄는 게 좋고요. 특히 3월에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적자 지속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게 바닥에서 튀어주면 크게 크게 튀어주지만 또 단발성으로 튀었다가 빠지고 빠지고 하는게 크기 때문에 장중에 자꾸 추격하지 마시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2200원까지 올라왔고 장기 입평 저항대 주의하게 보시면 돼요 1년선 2400원 정도 481선 2900원 정도 지지는 가장 중요한게 2000원 상한가시가 24일에 상한가 시가인 2천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1야 3% 이낙연 관련주고 이재명 악재 소식으로 반사 이익 조금 반응 나왔습니다. 월봉 동전주니까 관심 끄는 게 좋겠고 상폐 위기도 있었네요. 거래지게 되고 반짝 그리고 크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크게 빠졌고 상패위기가 있었던 종목은 뭐 뒤에 올라가든 말든 건들지 않는게 좋다고 늘 경고를 드리고 있고요 최근 요렇게 박스 위꼬리, 밑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크게 최근에 매각이 무산되면서 하한가가 나왔고 121선 지지 121선 지지 받다가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8일7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작은 박스, 큰 박스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최근에 저가 7, 7, 6 이탈하면 이거는 재무적으로 뭐 악재가 떠가지고 계속 나락으로 가는 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481선 940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에도 481선에서 세번 저항 걸리면서 윗꼬리가 나왔죠. 다음 이노를스 2.9% AI관련주 기존 추천주였습니다. 추천 한번 하고 밀렸는데 다시 재추천드렸고요. 이유도 재추천 단기 70% 상승 나왔고 또 최근에 밀리다가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시간에 약상승이 나와줬네요. 여기서 추천 추천했던 이유는 이 박스 돌파하고 역배열 끊는 자리였으니까 여기 추천하고 이탈이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뭐 이때는 이탈하면 손절을 해주시고요 이때 약수입 구간이 있긴 했지만 손절 가능성이 높았죠 다음에 또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제 타점 잡으면 됩니다 기존의 손절가를 회복하는 자리 혹은 이렇게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여기서 복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가만히, 아, 여기서 손절 나왔다고, 아이 드릅은 종목이네? 하고, 관심 끄면 안 되고, 회복할 때,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오픈엣지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한번 골파고, 더 크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추천주가 손절 나왔다고 해서, 관심을 끄면 안 되고, 제타점을 잘 노려보자. 그리고, 튀었다가, 빠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 끄지 말고, 한번 회복하는 자리에서 또 제타점을 노려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최근의 저가 13,450원 어, 중요 지지로 보시면 되고 마이너 10% 정도 스윙 손절 적정 가격이 나오고 있죠 여기 최근에 또그 전에 저가였던 14,000원도 1차 지지로 보실 수 있고 단기평 넣어볼게요. 21선 15,600원 여기를 안착하는게 가장 중요하죠. 시간으로 15,500원까지 올라왔고요 여기를 회복하면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를 안착하게 되면서 또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시 재매수의 교과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여기 역배열 끊었을 때 계속 박스 반복 추천드렸고요 그때 20%씩 계속 수익이 나오다가 이탈이 나왔고 이탈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역별 끊고 올라올 때재 추천이 나갔죠 이렇게 고를 파고 개미를 털고 크게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복시 재매수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탈이 나왔다고 해서 손절을 했다고 해서 뒤에 계속 관심을 끄는 게 아니다 계속 지속 관찰을 해야 돼요. 채포수로 반등 기대드렸고 결국 채포수로 미친 상승이 나왔습니다. 200% 넘게 올라갔죠. 루닛 2.9% 기존 무료 추천주였죠. 3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유럽 영상의학회 일정이 있고요. 뷰노랑 같은 일정입니다. 추천은 역배열 끊었던 자리 10월 말에 추천하고, 계속 반복 추천드렸어요. 이때도 제 추천 드렸고 역대신고가까지 결국 찍어졌고요. 역대신고가 5만 원넘겼고자 이번 일정을 토대로 또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하면서 조금 큰 조정을 경계하셔야 되겠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 추세 박스 형태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또 4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단기 입평 넣고 5일선을 1차 지지 그리고 2 0일선을 2차 그 다음 주황색깔에서 지키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황색을 3차 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룬이 추천했던 양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루닛이 기술특례 상장 종목인데 국내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모든 평가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획득했다. 역대 최고 등급으로 획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추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에도 주가가 저평가였다. 연평균 50% 성장할 것이다. 업계 매출 1위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라이프 시멘틱스 2.5% 원격 진료 관련 주고 월봉은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자일봉은 최근에 121선 저항 121선 저항 받다가 돌파 안착하고 또 241선 121선 사이 정도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전고 돌파하고 어, 또 밀리다가 1년선 241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고돌파를 다시 한번 더 빼꼼해준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 동일하게 지지는 241선 6,150원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자, 자잘하게는 7,000원, 6,500원 이렇게 1차, 2차, 3차 보시면 되겠네요. 저항대는 위에 481선이 조금 보이죠? 8,400원 정도 그 전에 이전에 지지를 많이 보여줬던 가격이 또저항대로 바뀌니까 8,000원 여기도 주요 맥점이 되고요. 그 다음 전고점 이렇게 주요하게 위로 세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상호전자 2.4% 애플페이 관련주죠. 월봉은 역배열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자리고 일봉 애플페이로 이틀 연속 강세 나왔다가 조정 받는 자리 121선 28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고 21의 종가 3070원 위로 정가상 안착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세번 장중돌판 했지만 안착은 하지 못했죠 이렇게 박스 밑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정가상 3070원 안착이 중요하다 시간내로는 31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윗꼬리장 3200원 몸통 3400원 또윗꼬리365 지진은 2800원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수화학 2% 이재용이 전고체 배터리에 힘을 주고 있다 월봉은 큰 박스로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작은 추세하단 반등 전고점 어, 두번 윗골이 달고 급등이 나왔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역배열 일봉 최근은 요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W 어, 쌍바닥 보여주고 또 박스 돌파 또다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하단 지키고, 박스 돌파. 시간으로 24,900원까지 올라왔고, 25,000원 안착, 그 다음에, 여기, 역배열 저항. 안착이 2차로 중요합니다. 지지는, 기존의 저항이었던, 2230원 정도. 아, 22300원 정도. 중간값으로 23,000 정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또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준거고 이탈하면 기존의 박스에 갇히는거고 순차적으로 계단 1층 2층 3층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추천주였던 여기서 추천드렸죠 추천주였던 미래컴퍼니가 상한가로 대장이었고 이수화학이 2등주 3등주로는 한농화성 한농화성은 12,000원 이탈하고 급등, 아,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12,000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장기입형 1년선 2년선이 수렴되어 있는 13,000원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고 13,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기존의 맥점은 다시 회복을 해줬으니까 근데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또요 박스에 갇히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4등주는 덕산 테코피아 덕산은 1기 11선 저항받다가 저항받다가 살짝 돌파 안착을 해준 변곡점이고 이렇게 박스 추세는 요렇게 18,000원이 1년선 저항때 이전에 정고점과 겹치는 자리